안녕하십니까 1위 t 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 꼬부기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 일광욕하는 자세가 이상하네요 가까이 가보니 대자로 일광욕 중입니다 우리 포동이 너무 매력있어 우리 포동이가 백전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백전병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고생한 포동이를 위해서 베스를 잡아줄거예요토종 자라는 야생에서 물고기 사냥을 매우 잘합니다 오늘은 버징으로 배스를 잡을 거예요 이런 샘물 유입되는 곳은 무조건 배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라서 그런지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조금 더 안쪽 수초 쪽으로 던져봅니다 히트! 오. 그렇지, 여기 숨어 있어야지. 힘쓰는 게 렁커를 기대합니다. 와, 진짜 힘쓰는 거 장사합니다, 장사 힘이 장사네. 여기는 커인데 나오는 건 작은 배스입니다 이야 아깝다 이짜배스, 이짜배스. 한마리 올라옵니다 어, 여기 더 있을 것 같아 생물이 있는 좋았어요 이짜배스 수초 사이사이 공격하요 여기 아마 오. 더 있을 것같아 한마리 더 올라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 어! 블루길이야! 미친! 끝나 커! 와 버징에 블루길이가 올라와요? 갔다보씨와 블루길이 엄청 크다 상상도 못한 녀석입니다 블루길이가 올라오네 엄청 커요 블루길이가 저희 블루 손바닥보다 조금 큰 녀석입니다 블루길이 가시에 가람이 찔렸어 이렇게 잡아온 만남 배스를 얼렸습니다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용하실 때꼭 올려서 사용해야 해요. 우리 푸동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배스 손질을 많이 해서 배스 해체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장을 안 꺼내고 살만 발라내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블루기도 베스같이 해주면 될것 같아요 껍질 벗기는 것도 끝에 칼집을 내주고 칼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포동이가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초장에 먹으면 맛나게 생겼어요. 포동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블루길, 베스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베스예요. 흰색이 블루길입니다. 열심히 숨을 곳을 찾는 포동이. 숨바꼭질을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워. 밖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네요 겁이 진짜 많은 생물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회쪽으로 옵니다 포동이가 배스를 먼저 먹네요 밖에 정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디 가니? 숨어서 먹네요. 겁이 너무 많은가 봐. 엄청 잘먹는다 귀엽네요 너무 잘먹어 블루길이 다 먹고 베스 먹으러 가네요. 매번 먹다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 우리 포동이잘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